한의학에서 자반증은 일혈이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열에 의해 혈액이 끌어넘쳐 발생한다고 봅니다. 열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간혹 환자분들께서 차가운 음식이 좋은지 문의를 주시는데요. 대표적인 찬 성질의 음식으로는 회와 같이 익히지 않은 날것의 음식이나 아이스크림, 냉면과 같은 실제 온도가 낮은 음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찬 성질을 띠는 음식은 자칫 위장을 냉하게 만들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거나 장염이나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반증 초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자반증 환자분에게 반드시 찬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음주나 보양식과 같이 지나치게 열한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.